아. 네. 골 아, 까 오른쪽 팔꿈치 스치듯이 맞아가지고 괜났습니다 형들이 어 저희 어린, 어리고 이제 많이 경험 없는 선수들 잘 이끌고 가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어릴 때 관중석에서만 보던 오늘 야구장에서 같이 시합, 형들이랑 시합을 할수 있는 게 저에겐 정말 꿈만 같고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타석에 들어서면 잘안 집중하느라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. 근데 어제 끝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본 것 같아요. 이제 좀 따라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. 이제 육성원 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신날 것 같습니다. 성의 이재현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시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제가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어, 뭐첫 농판인데 좀 마지막 결과가 좀 아쉽게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어, 그래도 팀의 승리 했는 거에 네,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다음 농판은 네, 오늘보다 좀더 좋은 마무리 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올 어, 시즌 네, 이제 뭐 개인적인 과거보다는. 네, 작년에 마지막에 웃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첫 출전이었지만 별로 떨리진 않았고요. 그냥 나가서 자기 할 것만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그 시즌 최대한 일군에서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일단 지금 육상은 못하지만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너무 든든하고. 어, 지금 일단 야간 경기 오실 때는 아직 좀 살상하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습니다뭐확실 네. 네. 네. 100% 다 아닌 것도 있는데 뭐잘 준비해가지고 네.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그 시즌은 어, 뭐, 이기는 야구 해가지고 지키 많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팀원들이. 힘을 합쳐서 승리한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저희 선수도 한게임지한 게임 전부 다 절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응원도 한번 절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 결과가 좋으면 항상 성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를 잘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